안녕하세요 표만든남자 신성주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영상은 찐 가성비 조합입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 찐 가성비라고요 한번 이 컴퓨터 사기 안좋은 시기에 그나마 좀 저렴하게 PC를 맞추고 싶으신 분은 끝까지 봐주시면 좋은 영상입니다 일단 하나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인텔 10세대 가격이 대폭 하락했는거 여러분 앞에 영상 보셨으면 아시죠 만7 F가 32만원 1 4 0 0 f 가 15만이면 살수 있습니다 근데 요 놈들이 원래 기본 성능이 좀 떨어져요 특히 게이 성능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가 게임한다 그러면 어지간해서는 5600X를 사라고 여러분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 5600X는 가격 자체가 1 7 0 0 f 나1 4 0 0 f 보다 어마어마하게 비싼 편이죠 분명히 게이 성능이 좋긴 하겠지만요 근데 요번에 이 게이밍 성능 차이 나는걸 좁힐 수 있는 방법이 생겼어요 아시는 분은 다 아시는 b560 제품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일단 에즈락 제품이 가장 먼저 출시되었고 다른 제품은 안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이게 엊그제까지만 해도 148,000원에 팔리고 있었어요 에즈락 b560 프로포요 그리고 당연히 이 엠보드는 그것보다 좀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일 저렴한 b560은 대충 한 12만원 정도 할 거고요 그리고 그럭적쓸 만한 제품도 15만원 주면 살 수가 있습니다 아 송조님 지금 이미 품절인데요 이거 명절 끝나면 다시 물건이 들어와서 풀린다는거 미리 확인해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충분히 사실 수있을거예요뭐 어쨌든 약 15만원정도에 B560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거예요 어, 송조님 B560 15만원이면 비싼거 아니에요? 이게 뭐가 다른데요? 그냥 460 쓰면 안돼요 하실수가 있는데 460은 메모리오버도 안되고 CPU오버도 안돼요 근데 이 B560은 CPU 오버는 안되지만 메모리 오버가 됩니다 그것도 아주 큰 폭으로요 제가 어제 생방에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을 텐데 뭐수율선별는 것도 아니에요 이 삼성 시금치 램 있죠 요거 C 다이 두개 꽂아서 4 0 0 0램 메모리 오버를 하는 걸 보여드렸어요 물론 램타는 아주 넉넉하게 푼 상태지만요 B 다이 메모리 쓰면은 얼마까지 됐었죠뭐 CL17, 19, 19, 40 정도에 어, 확인하셨겠지만 4200까지 램오버가 됐습니다 물론 뭐 비다이 메모리는 가격이 좀 비싸다 싶어서 여러분한테 권하지는 않는데 뭐 어쨌든 삼성 C다이를 쓰든지 마이크론 E다이를 쓰든지 하나에 뭐 4만 얼마 하는 8기가짜리 두개 꽂아 쓰시면 여러분 이 4천클럭을 달성할 수 있을 거예요 램타만 충분히 넉넉하게 풀어주면요 그러면은 성조님 이 메모리 오버했을 때 얼마나 차이 나길래 성조님이 지금 5600 대신 저기 가성비 좋게 짤수 있다고 얘기한는지 어,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하실 거네요 그래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영상부터 보시고 뒷이야기를 같이 하도록 하죠 한번 보세요 자, 준비된 영상 잘 보셨나요?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나요? 어, 성조님, 차이가 좀 나는 것 같긴 해요 제, 제가 제 대충 봐도 6개 게임 평균 한 10% 차이나는 것 같아요 네, 제대로 보셨습니다 어, 보신 것처럼 국내 온라인 게임 인기순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배그, 롤, 오버워치 같은 경우에는 뭐큰 폭으로 차이나요 10에서 15%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스팀 게임, 고사양 게임이라 불리는 삼타로 뭐 아니면 세우 틈 디비전 2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차이가 좀 적게 나서 7에서 1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어쨌든 얘네들 평균을 보면은 레모버 하기 전이랑 하고 난 뒤랑 10% 가까이는 차이 난 거죠. 1400F 기준으로. 단순히 그만원더 주고 박퀴포에서만원더준 거예요. 만원더 주고 보드만 B560 460에서 560으로 바꿨을 뿐인데 거기서 레모버만 했을 뿐인데. 심지어 삼성 메모리로 램타도 별로 안 쪼이고 CL19 25 25 50 상태를 했는데 근데도 저정도로 큰폭으로 프레임이 증가합니다. 10% 가까이. 아 그러면 성수님 5600X보다 1400F가 더 좋은거 아닌가요? 하실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실험한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게 기억이 안나실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1400 노멀이랑 그리고 5600X 노멀이랑 서로 비교했을때 어, 대략적으로 어느정도 차이나냐면은 한 20% 가까이 차이나요 성능이 예, 밑에 있을 겁니다 100분율 계산한 거 20% 가까이 차이나는데 차이 적게 나는 게임을 꾸겨 넣어도 한 15% 차이나요 그러니까 5600X하고 1 4 0 0은 비교 대상이 아닐 정도로 큰 폭으로 차이가 났어요 특히 게임 할 때요 근데 방금 전처럼레오버 하면 10% 정도가 상세가 되잖아요 10% 상세 되면 20% 차이 나던 게 10% 안팎으로 줄어드는 거죠 쉽게 말해서 가성비 잡는다고 CPU를 낮췄다가 20프레임, 20프레임, 2 0 가까이 손해를 보면, 그래픽카드 한 단계 이상 떨어졌는 것보다 더 많이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어느 정도 상쇄시킬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또, 여기, 5600하고 내가, 1,700하고 비교한 거 있거든요? 이 1,700은, 오버를 하면은, CPU 만 하고, 램오버만 해도, 램오버를 해도, 램오버만 하면, 한 5,600하고 2%밖에 차이 안 나요. 무슨 얘기냐면은, 방금 전에 받는 거 있죠? 여기서 이게 1 4 0 0 f 가 아니고 1 7 0 0 f 가 들어갔을 때 여러분 삼성 램으로 4000을 찍어준다면 5600X랑 2,3%밖에 차이 안난다는 겁니다 오버 안하면 1 2 넘게 차이 나고요 그래서 1 7 0 0 f 다 뛰어난 멀티 성능 그러니까 5600X보다 얘가 멀티 성능이 좀더 좋거든요 그런데다가 가성비도 조금 더 작고 5600X보다 싸니까 얼마 싸나요? 8만원 더 쌉니다 8만원 더 싸고, 거기에다가 또뭐 있죠? 레모버에서 게임의 성능도 2, 3% 압박, 턱 밑에까지 쫓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컴퓨터 사기 안 좋은 시기는 맞는데, 이, 에, 그, 인텔이 AMD한테 얻어맞고, 새로 내놓은, 요 B560이 꽤나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B460 사면은, 좀호갱님 느낌이 납니다. 호갱린 느낌 나요. 방금 전에 뭐, 그래프 보셨으면 뻔해 알겠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음요 요 차이 보이시죠 <웃음> 평균 프레임 9%고 최소 프레임이 20%가 넘네요 20%, 20 넘는데 한이 정도 차이가 나니까 460은 쓸쓸 <웃음> 어, 나아줄 때가 됐고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아, 송조님 제가 보니까 제일 저렴한 Z490이 어? 제일 저렴한 Z490이 이 B560보다 싸거나 비슷한 가격이 있던데요 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15만원이거든요 제일 싼 Z40이 근데 지금 1 5만짜리 Z490은 전원부가 영 글러먹었습니다 일단 전원부를 살짝 보여줄게요 이게 프로포의 전원부입니다 560 560 프로포의 전원부는 딱 봐도 여기 2 플러스 2상모스펫 2개 하모스펫 2개의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다가 뭐다 V코어만 6페이지로 되어 있죠 이게 제가 컨트롤러를 확인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RT360, 3609 썼거든요? 이게 6 플러스 2 구성이에요. 그러면은 GT, 내장 그래픽 부분이 두개 있고, SAIO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 부분을 뺀 6개는, 한개 뭐다? 한개페이지당 4개의 모스펫을 사용한 6 페이지 구성이에요. 이게 뭐랑 똑같냐면은, B460이랑 똑같아요. 아, 그러면 b 4 0이랑 B460은, Z490보다 구린 거니까, 어, Z490은 싼게 좋네요. 아니, 아니라니까? z 4 9 0 싸구려는, 저거보다 전원부 구성이 더 구립니다. 어느 정도 돼야 비슷하냐면은, MSI, 저, 엣지 있죠? 엣지나, 아니면, 게이밍 제품 있죠? Z490. 20만원 하는 거. 그 정도 들고 와서 전원부를 갖다 비교해야지 비슷해요. 제일 싼 거, 뭐, 팬텀4나 아니면 은 에즈라 뭐 프로퍼나 Z490 아니면은 뭐 Z40 9 컬러풀 제품 이런거 들고 오면은 그냥 다칩니다 걔네들은 i7 오버클럭도 안돼요 젤리제한 해제도 제대로 못 버티는 제품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줍지않은 z 4 9 0보다 B560 프로퍼가 전원부가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여튼 그래서 전원부도 B560 프로퍼가 더 좋고 근데다가 방열판도 어줍지않은 애들보다 얘가 더 좋아요 내가 살짝 보여드릴게요 방열판 1, 2 뜯어서 봤는데 방열판 일단 두께를 한번 보세요 두께 어마어마하죠 이게 통짜 금속입니다 통짜 금속이고 사이즈가 큽니다 제가 분해, 분해를 해요 분해를 해서 저, 확인을 하는데 이 정도 사이즈예요 싸구려 Z490은 방열판 1이안 커요 근데다가, 그, 방금 전에 영상 보면 알겠지만, 영상에서, 아, 잠깐만요. m.2가 몇 개야? m.2 여기 하나 있고, 여기에도 하나 있고, 여기에도 하나 있습니다. m.2 슬롯이 3개나 있고, 그리고 여기 또뭐 있죠? 와이파이 모듈 달수 있는 것도 있고, 자세히 보면은, 이 보드, 사타 6개 USB 3.0 포트 전면 두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전체적인 품질이 왔을 때 제가 보기에는 이게 Z405 싸구려보다는 이게 나아요 전체적인 품질이 사운드 칩 셋은 ALC897 썼고요 램칩 셋은 인텔 1기가 랜을 썼어요 그 아시피 인텔 1기가 랜이 좀더 뭐다 그 자원 소비량이 적어가지고 이거 돌릴때 좀더 라이트해요 가벼워요 그래서 이게 리얼텍 1기가 랜 보다 좋거든요 근데 싸구려 z 4 9 0 보면은 리얼텍 랜 들어가 있어요 하여튼 뭐 그런 차이도 있고요 엔더트 방열판도 기본적으로 끼워주고 그래서 스펙적으로 봤을 때이 z 4 9 0마인은 싸구려는 비교가 안됩니다 Z490 싸구려는 뭐 CPU 오버 되잖아요 이게 말이 안된다고 어차피 전원부가 구려가지고 CPU 오버를 제대로 못해먹어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어차피 가성비 때문에 F버전 CPU 살건데 K버전 아니까 CPU 오버 어차피 안되잖아요 어차피 안되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제 Z490 싸구려는 안사는게 맞고 거기에다가 B460은 그냥 없는 제품이라 생각하기게 맞습니다 맞죠? 비4 6 0 박교포 한때 각광받았잖아요 이거가지고 아이 I7도 돌아간다 그러면서 근데 이제와서는 이제 비5 6 0레버버가 되는데 굳이 이걸 살 필요가 있나요? 없지 하여튼 저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니까 여러분한테 현 시점은 비록 그래픽카드 사기에는 치지 안좋더라도 그래픽카드 빼고 CPU랑 보드를 사서 조합하기에는 좀 괜찮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보여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마무리 지면 좀 아쉽죠? 여러분, 또 궁금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궁금해요? 어, 모스팟이 궁금해? 아니, 모스팟은, 이거, 그, SM4503인데, 이거 <웃음> 뭐, 4503, 4508 썼는 거거든요? 어, 로우 모스팟이 8 0 암페어 출력입니다. 음, 박격포랑 동급이에요. B460 박격포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아 진짜 궁금하면 그거겠네 오버클럭 하는 방법이 궁금한데요 어 그거 궁금할 수 있어 그럼 그거 한번 설명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메모리 오버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에즈라 로고 뜰때 여러분이 딜렉트 키 눌러주세요 지금 에즈라 프로 퍼밖에 없으니까 요거 영상만 찍을게요 딜렉트 키누른다 보면은 이 이지 모드 바이오스 화면이 뜹니다 여기서 어드밴스를 클릭해주세요 어드밴스 클릭하면은 화면이 바뀌면서 이제 좀더 고급진 바이오스 화면이 뜹니다. 여기서 OC 트위커를 들어가야 돼요. 마우스를 클릭해서 들어가세요. OC 트위커에서 CPU 컨피그레이션 들어가보면은 혹시나 내가 CPU 오버되나 싶어서 봤는데 일단 CPU 오버는 안됩니다. CPU 레이티어가 이제 CPU 배수를 변경하는건데 올코어로 바꿔놓고 만약에 CPU 오버가 된다면 여기서 이게 수정이 되겠죠. 물론 내가 오버가 안 되는 CPU를 꽂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오버가 안 돼요. <웃음> 오버가 안 되니까, 무시하고요. 쭉쭉 내려갈게요. 이 항목은 손택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CPU 오버 되나 안 되나 내가 확인만 해본 겁니다. 무시하고 쭉쭉 내려가서, 밑에 쭉 내려가다 보면은, long duration power limit, short duration power limit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거, 그, 전력을 끌어온다는 뜻인데, 그 리미트를 해제해준다는 거예요. 이거를 전력제한 해제를 해야 1 7 0 f 나1사4 0 f 가좀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줘요 근데 이거를 원래 뭐 4095라고 적어 넣어도 되는데 그냥 수치 기억하기 어렵잖아 9999 적어놓으면 은 자동으로 4095로 들어갑니다 <웃음> 쇼트 레이션 파워리미트도 9999 적어놓으세요 그러면 은 자동으로 4095 이게 최대치거든요 여기까지 풀립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CPU Current, Current l i m i 라고 여기에서 또 255로 변경을 해야돼요이것도 변경하면은 이제 전력자 해제는 끝난거예요 전력자 해제부터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오버하아 들어갈게요 d 램컴피레이션에 들어가시면요 여기에서 원래 원래 <웃음> B460 보드에서는 이게 램오버 항목이 얼마 뜨지도 않고 안됐었는데 이거를 오토에서 쭉 내리면은 와.. 항목 많이 나오죠 물론 뭐 5000까지 이렇게 들어가진 않을거예요 어.. 마이크론 이다이 혹은 삼성 8기가 C다이는 4000도 어지하면 들어가니까 4000은 눌러주세요 난좀 손쉽게 넣고 싶다 보면 3600 하시면 됩니다 4000을 넣어주시고요 참고로 M다이나 A다이는 이만큼 안 올라가요 그런 애들은 3400이나 3600 하세요 그리고 음, 렌탈을 순서대로 19, 25, 50을 주세요 어? 송준이 왜 그리 넉넉하게 넣어요 일단 얼만큼 들어가는지 보려고 주는 겁니다 이게 통과하면 여러분이 수동으로 한 칸씩 한 칸씩 낮추면서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귀찮으면 그냥 이대로 써도 됩니다 19, 25, 52 이렇게 넣으세요 넣고 그리고 두칸더 내려가서 밑에 보면 항목이 하나 더 있는데 음? 여기 TRFC에서 800을 주세요 이거 700으로 기본으로 됐을 텐데 700에서는 사실 오버가 잘안돼요 800을 주시고요 여러분 위에 손 대면 이게 자동으로 700으로 바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시고 ESC 누르고 어 볼티지 컴그레이션에서 전압을 설정해줍니다. 을 우리는 CPU 오버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볼티지 모드를 오시모드로 변경하시고요. 눌러서 CPU쪽은 손을 대지 않을게요. 그럼 뭐 손대느냐? SA부터 손대겠습니다. SA 전압을 1.4V 정도 주세요. 그 이상 줄필요 없어요. 어차피 빡빡하게 램타 쪼을거 아닙니까. 디램 어, 볼티지도 1.37에서 1.4V 사이 정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IO 전압 VCC IO에서 1.3 정도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압 변경이 끝났어요. 그리고 저장하고 나가려면은4000 클럭이 적용이 되는 거죠. 저장은 F10이고요. 여러분이 F10 눌렀을 때, 바꿨는 게 일일이 다 뜹니다. 어, 니50 네 모드로 바꿨고, 전압 이렇게 이렇게 바꿨네. 그리고, 전력 제한 해제, 세 가지 다 해뒀고, 거기에다가 보시다시피 CL RAS 뭐 이거 램타 일일이 다 바꿔준거 이렇게한번 뜹니다 19, 50, 800, 2, 25 이렇게 다 뜨죠 그리고 뭐다 메모리 트리킨시 4 0 0 0클럭 항목 쭉 확인하고요 이렇게 똑같이 바뀌었다면 그 다음에 예스 yes 누르고 나가시면 자 이렇게 에즈랑 로그가 뜨면서 윈도우까지 돌입이 되겠죠 윈도우 들어가면 CPUG를 실행시키셔서 여기서 자 우리가 메모리 얼마 얼마 했는지 클릭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다 메인보드는 B560 Pro4 맞습니다 보시고요 메모리는 보시다시피 4000클럭 그러니까 d 램프리키시 곱하기 2 해줘야, 해주면 돼요 이거 어, DDR 메모리이기 때문에 예, 곱하기 2 해주면 4000이 되죠 그게 정상적인 클럭입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게, 엉커가 뭐냐면은, 캐시 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3600이. 어, 누가 이게 1대1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던데, 원래 인텔은 1대1이 아닙니다. FSP, 그, 통로의 속도랑, 디램의 비율을 1대30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레모볼 높게 하기 위해서, 그, MD랑 구조가 달라요. MD는 인피니티 패브릭 때문에 어쩔 수 1대1 한 거고, 인텔은 원래 이게, 이렇게, 1대1로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게 정상이라 생각하시면 된다 내가 넣은 렌타도 다 들어가 있죠 19, 25, 25, 50에 800에 e t 만약에 여러분이 렌탈을 조이고 싶다면 은 음, CL은 지금 손대지 마시고 RCD, RP, RAS, 그리고 RFC를 조금씩 1, 1, 2씩 줄이고 그리고 밑에 거를 뭐 20씩 줄이고 1, 예, 1이 바꿔보면서 더 조일 수 있는 값은 찾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메모리 오버클럭 했는 거 안정화 보는 방법은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고 그리고 메모리 다이 구분하는 방법도 따로 영상이 있으니까 링크 드릴게요. 밑에 어... 내가 어디에 링크 드릴 거냐면은 이 영상 올렸을 때 영상 제목 밑에 내용 정란에 링크 드릴 테니까 그거 눌러서 일일이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레오버 4층 하는 방법도 알려드렸고 비오6 0이 이렇게 메리트 있다는 것도 알려드린 것 같으니까 나쁜, 나름 나 뿌듯하네요. 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웃음>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명절 재밌게 보내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